안녕하세요 동영자 여러분 김태원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해 계획하고 이루고 싶으신 꿈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2022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씨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염병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은혜롭게 DT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가격리로 새해를 시작하기도 하였고 당일에 영국으로 들어와 2일 동안 격리를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모두 무사히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은 총 4명이며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고 세대도 각각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학교의 수는 작지만 국제적인 학교가 되었습니다. 국적은 인도,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한국 다섯 개국이며 연령 분포는 70대, 50대, 40대, 30대, 20대로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 그룹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부분 서로의 문화와 그로 인한 차이점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각 세대의 역사를 경험한 얘기도 오가며 매일 저녁이 기다리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준비 중총 20명의 학생들이 지원했지만 최종 인원은 4명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병사들이 왔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격려가 되었고 아직 3주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며 나머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실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학교 리더로서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책임감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진행하였으며 기도하고 준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강의 안에서 선생님께서 그 시간을 잘 이끌어 주시어 학생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또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강의 안에서 배운 주제로 각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실제로 적용을 성공하고 저희들에게 나누었을 때 너무나도 큰 격려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 주제는 성경개관으로 저희 베이스에서 오랫동안 이 주제로 강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뜻깊었고 그 주간 기납적 성경공부방법론으로 세미나도 진행하여서 이 주간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예배와 중보기도 주제로 스코틀랜드 페이슬리 베이스에서 예배학교 리더로 섬기시는 부부가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부는 작년에 저희 부부가 스코틀랜드에서 예배학교 강서로 섬기러 갔을 때 인연이 되었고 이번에는 저희 베이스로 오셔서 다시 한번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너무 귀한 분들이고 이렇게 저희 학교를 위해 오셔서 귀한 주제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1월을 보내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나머지 DTS 기간 동안에도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